진짜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부터 혼자서 고나래프를 봤습니다. 고나래프 펜. 하루에 225 IU 여기에 주사침이 들어있어요. 을 열고 주사침을 돌려서 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숫자 눈금이 나오거든요. 이 눈금을 225에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225 맞추고 그 다음에. 주사하면 은 225만큼 배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다 몸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피해가지고 오른쪽에 놔야겠어요. 이번에주사 이렇게 생겼다? 완전 팬처럼 생겼지? Wouldn't recommend that. You want to out o t l d e i n t r h e c o m to t h e I'm o t o e o l n d to h a o t e l 에도착하자 n 자 to 을할 t 요 h e h o e l I'm going h e h e l I'm o i t t h e h l I'm g o i n to go o e I'm o n t o h e t e o t go t h t i g n g to h t I'm o n o o t h going to go to the h I'm g o i to go o t going to go to the i o t I'm going to go to the i o t e o e i g o to t h e i o t o t going to go to the i o t 맛있나맛맛다 맛있다. <웃음> <웃음> 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다 하지 말라고? 아니 우영우가 아니라 잡혔어 <웃음> <웃음> 알아? 예? 어. 응 뭔데? 뭔데? 아니 이름을 써야지 이름 알아? 이럴 <웃음> 이름이셨던 <이런 웃음> <중이었던> 같은데 <웃음> 이름 봐 알아? 찐 농대 아니 알잖아 <웃음> 웹툰 작가 김풍의 친구 <웃음> 아니 답변 썼어? 어? 답변 썼냐고 이 사람이 얘 뭔지? 있잖아 우리 학교 후배인데 이름 또는 캐릭터의 정확한 이름 여보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웃음> 아니 그래서 이름을 써야지 m 지력이 웹툰 작가 주우민 과 같이 쌍벽을 이루는 웹툰 작가 물건, 꼭 사야 되는 물건, 꼭 해봐야 되는 것 이런 거 전부 다 그렇죠. A MUST라고 합니다 그거 넣어서 만들어 보시고요 정답 명사로 63쪽 아래 있는 문점들 음. 많이 읽 동사랑 같이 사는데 이렇게 팬티만 입고 다니면 되있어요네사합니다 동박스에 김사먹기 코어 근육과 중둔근 잡아주세요 잘하고 있어요 계속 집중해서 그려주세요 이거를 볼 때마다 약간 무서워. 일반 주사보다 더 뭔가 길게 느껴져. 주사바늘이. 그렇지 않은데. 음, 양 냄새. 여기서 바깥에서 느껴지는게 아니라 안에서 느껴 밖에서도 심어 놓은 건가? 근데 안에서 느껴져 주사 뚜껑 닫아도 이렇게이 냄새가 밖에서 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코 안에서 느껴지는 숙취 있을 때 소주 냄새가 내 안에서 올라온다 아, 그냄새가알 알코올, 메타 냄새? 그알콜 냄새는 아닌데 약간 그 원리가 비슷해 여기서부터 내가 흥행했을 때내콧바람에서 나오는 그 냄새 아, 네. 뭔지 알지? 엄청 많이 먹는그 다음은 아니죠? p r o b 보다. 거죠. r e s i r but the l i g h t s are f l i g h t 한 통을 새로 시작 지금 전 병원 가고 있고요. 오늘 중간 점검하는 날이고 아마 초음파 검사하고 또 추가 처방 받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 맞아, <웃음> 어. 9시 반에 시작해서 8시 반에 일어났네. 11시간 밖에 못 자네. <웃음> 오늘부터 주사 3개야 가니레버, 보나레프 IVF, MHP. 오늘부터 추가된 주사. 이제 이렇게 가루에다가, 생리 실형을 넣어 주면 얘가 고나래프보다 훨씬 훨씬 두꺼운데 아, 감히래 진짜 오랜만에 뵀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파는지 안아파는 I'm not a f o e 남편 거 보라색은 제거 이렇게 해서 넣어놓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원래 먹는 거에서 이번에 추가한 것들인데 이거 닥터 아르지니, 코큐텐, 코엔자임 큐텐, 이거는 이노시톨 비타민 D, 오메가 오메가3 이거를 다 먹어서 얘로 이제 먹을 거예요, 곧. 엽산을 400짜리 먹다가 이번부터 800으로 용량을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철분. 다 담았고요. 맨날 이 정도씩 먹어야 됩니다. 거의 포만감이 느껴질 정도예요. 나. 이게 뭐야? 맛있겠지? 뭐필요침못찾고 어, 네. 어, <웃음> <한번> <웃음> <먹어. 웃음> 엄마 거만1 0번째리 여기 야 이게 반말이 나온 거가 하나 한잔씩더 나올 거야 여기가 오리 곳만 있는 게 아니네 공중 <목소리> 올린 영상의 댓글들을 보고 있어요 15가 남아서 이걸 맞고 한 개를 더 맞아요. 지금 병원에서 진료 다 끝나고 사무실 들어가고 있고요. 난포가 굉장히 잘 자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께서 한 13개 정도는 무리 없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남자 채취하는 날도 정해져서 오늘 화요일인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채취를 하기로 했고요. 음, 동결 배아를 4일 배양 배아를 할 건지 5일 배양 배아를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4일 배양 배아는 두 개를 이식할 수 있고 5일 배양 배아는 한 개를 이식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음, 두 개를 이식하는 경우에는 쌍둥이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쌍둥이도 괜찮으면 4일 배양 배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4일 배양 배아 두 개를 이식하는 게 성공 확률이 높은지 5일 배양 배아 한 개를 이식하는 게 성공 확률이 높은지를 여쭤봤고, 교수님께서는 4일 배양 배아 두 개를 이식하는 게 성공 확률이 더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성공 확률 높은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전 4일 배양 배아 두 개로 이식을 하게 될것 같아요 4일 배양 배아로 얼리는 걸로 이번 주채취할 때도 결정이 될것 같고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입니다 음. 오늘 근무 시간을 10시로 조정했거든요 유형 근무했거든요 진짜 딱 맞춰서 도착했어요 10시로 하기 잘했다 휴휴. 저는 지금 퇴근을 하고 간만에 배달음식을 먹으려고 지금 픽업을 하러 가고 있어요 지금 닭발을 픽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시험관 3차 실패 영상을 올렸는데 진짜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올리는 영상은 아닌데 저는 오히려 저의 실패를 보면서 위안을 얻으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뭐 위로를 많이 받고 있는 거요 완료. 아니 여기가 저번에 왔던 카페 바로 맞은편이었네. 근데 저 카페가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매운맛은 1 단계로 했어. 먹어봐. 갑발. 닭발 더겠지만 갑발 자체가 싸지 그 다행이지 않아? 두개 이식할 수 있어서. 그냥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좋았어. 갑자기 모래통에서. 남부 너무 잘려가고 있어 13개는 퇴치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예상 수량이 나왔어? 점파 응. 보면은 동글동글하게 그게 나오거든? 크기도 나오고. 크기도 크고. 잘 자라나봐. 양도 많고. 그리고 걱정할 수 없, 걱정할 것 같아. 근데 냉동 배우도 됐겠다. 오늘의 주사는 간이 레버랑 남은 고나 레 이게 어제 맞고 25가 남았거든요. 이거를 마저 맞고 가니레버 하나 더 받아온 거 이거를 맞으면 됩니다 이제 맞기는 편하겠네 뭘 맞겠지? 배 왜? 두툼해져가지고 아 뭐야 짜증나 치워드 회는 뭐야? 고기도 아니고? 아니 삼겹살이 두툭 올라가지고 응. 살이 없을 때보다 약아 약간의... 그건 그래 두툭 툼 찌를 곳이 면적에 넓어졌어 맛있지? 응. 있는 배가 있어봤던 게 맛있어. 니다 그거 냉장고에 넣고 아몬드좀꺼내두 개. 상황이길래 good for you 라고 할까요? 128쪽에 있는 우리말대화들려드립 we go to the gym to exercise? 오늘의 기감이 괜찮다. 음. 이제 오비드를과 데카 팩티를 마주 보겠어요. 이게 데카 팩티 한개당 0.1mg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개를 맞아야 됩니다. 오비드의 1개와 제일 주사가 더 두껍고, 양도 많고 그렇구나 아무튼 끝 끝난다. 오늘, 내일 난자채취하는 날인데 배가 어제부터 엄청 뺑뺑해져가지고 막 쿡쿡 쑤시고 아팠거든요? 너무 불편했어요, 사무실에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특히 지금 불편한 곳은 배꼽 있으면 이쪽이랑 이쪽이 거의 찢어질 것 같이 진짜 터질 것 같이 뺑뺑하고 쿡쿡 쑤시고 아파요. 진짜 지난번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1차 때는 2차 이번에는 확실히 과배랑 9, 11차에 확실히 더 불편하고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임산부가 된 그런 기분입니다. 진짜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드네요. 허리를 세우면 이렇게 접히잖아요. 이 접히는 게 너무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누워가지고 진짜 의욕 없는 사람처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누워가지고 쉬면서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밥을 차려주기를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를 막할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진짜 미친듯이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좀 힐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저는 더글라스 케네디의 빅픽처라는 소설을 읽고 있는데 진짜 재밌어요. 이게 왜 베스트셀러인지 알것 같아. 왜 이걸 이제야 읽었을까. 하고 있습니다. 누워서 봐야겠어. 아, 누워있으니까 좀살것 같다. 빨리 남자채취하고 정상의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진짜 아랫배가 너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 일상생활 불가야 지금